아, 사실 뭐래도 얘 너무 감정적이다 정말이야 <목소리> 안녕! 나는 오원이라고 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다 얘들아 오늘은 어, 내 인스타그램을 탈탈 털어볼거야 너희들이 궁금할진 모르겠지만 기억안 나 근데 아마 군인 때 올렸던 것 같아 <목소리> 아.. 이거구나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실기실에서 조명 세트를 빌려가지고 조명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찍었던 사진 친구가 찍어줬어 마음? 아닐까 싶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었던 것 같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알겠어 이때보다는 이거는 모델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미술 작업의 일환으로 찍었던 사진이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 성매매에 관한 담론이 엄청 큰 때여가지고 호스트바 메뉴판을 만들었었어 잡지사에서 일했을 때 친했던 어이 누나들이랑 막 같이 모여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다 연기에 계속 재미를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해보고 오디션도 보고 있고 진행하는 중이야 너희를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래 너네도 바래줘 파리에 <웃음> 어, 너무 감정적이다 정말이야 그냥 야외 카페에 앉아서 와인 마시고 올리브 먹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한국은 밖에 앉는 가게들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야외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 베를린도 다시 가고 싶고 미국! 헉! 그래 난 사실 미국에 가고 싶었어 최근에 이건 미주리에서 교환학생 할때 친구 차 타고 월마트 가면서 찍고 이건 친구 집이야 너무너무 예쁘지? 여긴 기내 기숙사야 너무너무 아름답지 여기는 미주리에 있던 인디 영화관이었어 그리고 1층에는 카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무스도 먹고 커피 마시다가 영화 시간 되면 들어가고 이런, 이런 좋은 곳이었어 <웃음> 캡션박 미드웨스트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여기 쇄골에서 가슴 중간 길이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내 얼굴이 조금 요즘 얼굴은 아니잖아 이렇게 힙한 느낌 뭔지 알지? 힙한 얼굴은 아니라서 그렇게 좀 고전미가 있는 머리가 잘 어울리는 거죠 좀 느끼하더라도 이 머리도 근데 나쁘진 않잖아 사실 뭐래도 예뻐 누가 그런 명언을 남겼었는데 헤어실장님이었나? 인간은 털빨이다 머리숱이 적어지면 안된다는 일념하에 염색은 하지 않고 있어 내 두피는 소중하니까 와우 눈이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런 수평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든? 응, 조명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돼왜 웃어? 최근에 본 필터 중에 이게 되게 어, 귀여웠던 것 같아 진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범씨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일에 어떤 큰 갈무리를 지으시고 새 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너무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웃음> 가급적 <웃음> 이렇게 외부로 뵙는 걸로 할게요 해시 5월호 메이크업할 때 조명이 엄청 좋거든 그래서 여기서 셀카를 찍으면 약간 잘 나와 헬스 때 얼박이야 얼박 얼굴밖에 없잖아 나는 그래도 재밌게 항상 봐줘서 고마워 더 다양한 것들 찍으려고 해볼게 오늘 내 인스타그램 너네 좀 억지로 데려다가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나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멋진 기사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뷰티풀 오어로에서 만나길 바래 바이.